저 현대서울백화점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대서울백화점으로걸어가고 네, 있습니다. 차가 없어요. 차를 본가에 놓고 와가지고 뚜벅이 신세입니다 지금. 맞은편에 백화점이 보이지요? 저기로 갑니다. 제가 오늘 분크 매장에 가보려고 해요. 제가 가방을 좀 사고 싶은데 거기에 맘에 드는 가방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한번 보고 마음에 들면 은 구매까지 하려고 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시간이라서 사람이 없고 한적하네요 아주 쾌적하고 그렇습니다 오 찾았어요 찾았어 이거울 있는 곳이 분크입니다 신속하게 구매를 마쳤습니다. 제가 매장에서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안될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안에 내부 사진을, 아니 영상을 못 찍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아무튼 이걸 샀습니다. 또 가방을 옮겨서 담고 싶은데 이제 이 쇼핑백에 있는 저의 이 쇼핑백에 있는 짐들을 가방으로 옮기고 싶거든요. 어디 가서 해야 될까? 아, 자취으로 올라가 볼까요? 아, 이런데 포토존인데 여기서 가방 정리한다는 건좀 말이 안 되긴 한다. 블루보틀 한번 먹어볼까? 생각보다 대기가 길어가지고 1 5 팀이 앞에 있다고 해서 제가 혼자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저기서 기다릴까 싶어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엄청 많이 들어가요 아주 보부상인 저에게 아주 적합한 그런 미니백이네요 아마도 다른 예쁜 색깔을 남편이 다음에 사주기를 바라며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웃음> 드디어 집에 왔네요 지금 원래 백화점 구경을 더 하려고 했는데 딱히 구경할 게 없어가지고 빨리 집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가방만 사가지고 왔습니다 꽤렇게 비가 와가지고 자, 아무튼 짜잔 오늘 산 가방입니다 가죽냄새 이거는 붕크 토크백 스몰 사이즈예요 스몰인데도 꽤 큽니다 제가 요즘에 가방을 계속 사고 싶었는데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계속 못 사고 있다가 갑자기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가방이 딱 떴는데 제가 원하던 그런 스펙을 딱 갖고 있어서 바로 이제 실물을 보고 사게 됐어요. 이게 제가 요즘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가방이랑 조건이 딱 맞았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이런 작은 미니백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미니백임에도 불구하고 수납이 좋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잠궈지는 디자인 위에가 이렇게 좀 뚫려있는 디자인이 있잖아요. 이런 지퍼가 없고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근데 그런 가방들에 좀 불편함을 느껴서 이렇게 좀잠궈지는 디자인을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딱 각이 잡혀있는 모양새를 좋아하거든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역시나 실제로 보니까 더 마음에 들어서 바로 질렀습니다. 사실 이거는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살지, 무슨 색을 살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갔어요. 실제로 봤을 때는 색감은 이런 사진이나 이런 화면 색상이랑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눈으로 가서 보고 마음에 드는 거를 사려고 색상은 일단 정해놓지 않고 가서 봤는데 저는 토프 색깔을 샀습니다. 회갈색이죠. 두더지색. 이 색깔을 샀고 사실 이 색깔 가방이 한 두어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역시 딱 이 색깔이 정말 계절 상관없이 들기에도 너무 좋고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색깔인 것 같아요. 원래 진짜 완전 기본으로 잘 팔린다는 이 라이트 베이지 색깔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이 토프 색깔이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계절이기도 하고 라이트 베이지보다 이 토프 색깔이 조금 더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토크백은 이 색깔로 사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색깔로 사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걸 샀는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많이 들어가고 수납력도 좋고 진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위에가 이렇게 여며지는 디자인인데 이렇게 여기에 이런 잠금장치가 있어가지고 두번 이중으로 잠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중 잠금을 했을 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이 가방을 다 여밀 수 있는 지퍼 디자인이더라도 항상 열고 다녀요. 어느 정도 왜냐면은 성격이 급해서 빨리 물건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상 열고 다니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열고 다녔을 때는 너무 이게 좀 칠렐레 팔렐레 할수 있는데 얘가 중간 잠금 장치가 하나 있어서 얘를 그냥 이렇게 걸쳐만 놔도. 이렇게 완, 완전히 크게 벌어지진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벌어지는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만, 이, 얘만 그냥 잠가 놓고 이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뭐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거를 그냥 꺼낼 수 있는 정도라서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얘가 완전히 이렇게 덮어지는 디자인도 있잖아요. 덮어지는. 이렇게 딱. 가죽이 이렇게 덮어지는 디자인이어서 이거를 열어서 꺼내야 되고 이런 디자인은 좀 귀찮아요 사실상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백이 지금 많은 상태인데 완전히 또 오픈되면 안에 내용물이 너무 지저분한 게다 보이니까 그런데 얘는 지저분한 내용물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손만 넣으면 은 물건을 좀 꺼낼 수 있는 약간 이런 장점이 진짜 너무 좋다고 생각이 됐어요 얘가 수납이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그 부분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좀, 스몰 사이즈 치고는 살짝 큰데, 그래서 수납력이 너무 좋다. 미친 수납력이에요, 진짜. 진짜. 지금도 뭔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뭔가를 많이 집어넣고 다니는 보부상 재질이어가지고, 이런 좀 수납이 좋은 그런 가방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지금 여기에 이 카메라도 들어있었고, 핸드폰도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핸드폰 케이블. 또 렌즈 뚜껑과 렌즈 뭐이 뒤에 잠그는 거 그리고 쿠션 반지갑 그리고 이거는 또 카메라예요. 이런 카메라 파우치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에어팟 이 카메라 배터리 볼펜 두개 볼펜 두 개는 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아무렇게나 쑤셔넣어도 잘 들어가는 그런 좋은 수납력을 갖고 있어요. 막 이런 애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었는데 널널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영상을 자주 찍다 보니까 카메라를 기본적으로 한두 개는 갖고 다녀요. 그래서 컴팩트 카메라랑 진짜 이런 액션캠 같은 거. 진짜 작은 액션캠이지만 뭐 이런 것도 들고 다니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카메라들이 무게가 좀 나가잖아요. 무게가 좀 나가서 너무 이게 좀 힘이 가방이 탄탄하지 않고 힘없는 재질인 가방을 매면은 가방이 처져요 근데 그 모양이 그렇게 처지는 거를 저는 안 좋아하고 딱 각이 잡혀있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진짜 가방도 탄탄하고 모양이 딱 각이 잘 잡혀 있어서 무거운 걸 넣어도 진짜 이 형태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딱 유지가 되어서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20만원 후반대 가격인데 제가 명품 가방 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좀 가성비 따지고 실속 따지는 게 약간 그런 주의여가지고 그런 디자인값에 돈을 많이 쓰는 걸안 좋아해요 그래서 명품 가방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제가 산 가방, 제돈 주고 산 가방 중에 제일 비싼 가방이에요 그래서 20만원 후반대이지만 제가 이전에 샀던 가장 비싼 가방도 20만 원이 안 넘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가방 같은 거 많이 사지도 않을 뿐더러 좀 이런데 돈을 진짜 안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방 소모품이니까 낡아버리고 좀 물건을 담는 그냥 그런 용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안 쓰는데 얘는 어쨌거나 제 기준에서 제가 산 가방 중에 제일 비싼 가방이에요. 근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데 다른 색깔도 갖고 싶어요. 이제 계절 바뀌고 하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에가 보라색이라서 좋네요. 튼 이로써 가방 쇼핑기 끝. 얘를 스트랩을 좀 짧은 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딱 바싹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얘 기본으로 들어있는 가죽 스트랩은 이게 스트랩이 좀 얇아서 이게 무거울수록 어깨가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패브릭 스트랩을 주문을 했으니까 그게 오면 은좀 넓은 스트랩을 하면 은더 귀엽기도 하고 어깨도 편할 것 같아요. 무슨? 저는 키가 178인데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잘 보기 힘들요 좀...